아유, 아유. 여보, 여보, 비상, 비상 음, 음, 음. 여보, 우리가 예전에 몇년 전에 샀던 청소기가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한대 사야 될것 같은데 나는 밀린 집안일 좀 해야 되니까 당신이랑 리아랑 둘이서 청소기 좀 사와 에이, 아 귀찮은데 둘이서 주말인데 집에서 TV나 보면서 그렇게 해 응? 잊지 말고, 뭐 외출 겸 산책 겸심부름좀 해. 아이, 귀찮은데. 아이, 아이! 자, 여기. 빨리, 30만원 줄 테니까 어, 이걸로 다른 데 쓰지 말고 꼭 청소기 사와. 어, 어, 어, 어, 물론이지. 아니야, 가자! 청소기 사러. 아이, 귀찮은데. 야, 가자고. 네. 어, 다녀올게, 여보. 조심히 갔다오고 그리고 절대 다른 데 쓰면 안 돼요 청소기예요 청소기 어 그럼 청소기 사와야지 꼭이야 음. 에휴 구독 음. 리아야 오랜만에 그래도 주말에 아빠랑 산책 나오니까 좋지? 에이, 산책이라니요 엄마 심부름 가는 거잖아요 에휴. 빨리 가자 이게 뭐야 안 좋은 것만 나왔잖아 어댄댕아 여기서 뭐해 어? 아 리아구나 요즘에 포켓몬 카드팩이 유행이잖아 그래서 뽑고 있었어 오 포켓몬 카드팩을 이것도 판다고? 어 진짜 카드팩이네 음. 근데 이런 거왜 뽑는 거니? 아 이런 걸로 배틀하면서 놀 수도 있고 여기 전설의 포켓몬이라도 나오면은 장당 10만원 이고요 그리고 1세대 중에서 제일 좋은 포켓몬이었던 그... 뮤치가 나오면 은 현금 50만원이에요! 뭐? 50만원? 아빠... 아빠 이건 기회에요! 만약 카드팩에서 뮤츠라도 나오면 대박이잖아요 미추 뽑고 팔고 백만원번 다음에 어? 청소기도 사고 어? 나머지는 어? 저희가 사고 싶은 어? 게임기도 어? 사줘 이야 니야야 정말 굿 아이디어? 너 정말 똑똑하구나? 에뭘니 어... 어? 근데 저기... 혹시... 안 나오면요? 응? 음?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본적 없는데? 아이 너 진짜 어 천재구나? 어? 그러냐? 진짜 안 나오면 어쩌지? 그러게요 아저씨랑 느끼하는 바보인가봐 아 근데 댕댕아 카드팩 하나가 얼만데? 아어 카드팩에는 10장이 들어있고요 카드팩 하나에 2만원이에요 2만원? 그러면은 30만원으로 꽤살수 있겠구만? 어떡할까 리아야 질러볼까? 근데 엄마한테 진짜 혼날 수도 있어 아이 뭐 아빠 아이 10팩이면 어? 100장인데 에? 진짜 1 0 0장이그 뮤츠가 한장안 나오고 있어요? 그래 당연 나오죠 인생 뭐있어 가자 가자 자 그러면은 아 이거 보... 어, 진짜네 뮤츠가 나오면 50만원 주고 뮤 나오면 50만원 주고 프리저 10만원 썬더 10만원 파이어 10만원이네 그러면은 뭐가 좋을론나 정글부스터패 로켓단 부스터패 이거 그러면은 하나씩 이렇게 좀 많이 사야겠다. 돈 있는 대로 다 산다. 그래요. 어차피 나올 텐데. 우리 많이 돈 버는 거예요. 확실하니? 음, 그럼요. 알았어, 다 살게. 이 기회에 청소기 다섯 대 사가서 엄마의 웃음꽃을 좀 피워 드리죠. 그럴까? 좋아요 야 리아가 효자네 효자 그럼요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게 기쁠 줄은 상상도 못했는걸? 제가 효자예요 그래 리아 옆에 상자도 놔줄래? 이게 카드가 아,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부탁 좀 할게 상자를 갑자기 뱃속에서 꺼냈어요 <웃음> 정말 오늘 <웃음> 오늘 정말 막 하는구나? 하하하하 <웃음> 애드리브네 <애드립이 제네예요. 웃음> 오케이 간다 정글 굴스팩백부터 오픈하겠습니다 오픈! 아! 어? 몬스터볼 카드? 냐옹 버터풀? 뚜벅초? 주피선더! 오! 좋은 거네! 오! 멋있는 거 나왔다! 곰팡! 냄새꽃! 이거 리아 닮았네! 냄새꽃 두장 나왔다! <웃음> 완전 꽝이다! 큰일 난거 아닌가? 아저씨 정말 운이 없으시네요! 이번엔 빨리! 뭐야? 끝났어? <웃음> 쓰레기장 뒤지기 나왔는데? 쓰레기장 뒤지기? 그만 좀 천천히 오. 마지막 한 장! 아. 와 벌써 아빠 6만 원을 날렸어요 <웃음> 아 나오면 내꺼 아니야 뮤츠 그냥 환불하고 저희 그냥 엄마에게 속식하게 말하죠 <웃음> 6만원이면 적당하게 혼날 수 있어요 아, 아니야 나온다고 나온다고 어? 엄마 아야 나와 나와 진짜 야돈 고라파다 느낌있다 리사이클은 뭐야 팬텀 오 우와. 팬텀 팬텀 오 아보 고스 마지막 한장할 말은 엄마 리아야, 리아를 네가... 전화드려야 되겠네. 리아야, 네가 쫄라서산 거다? 와, 이렇게 발빼기를? 아빠는 어쩔 수 없어. 엄 오, 야, 프리저, 야, 아빠, 어, 총성이, 총성이 세 대. 아니야. 근데 프리저는 10만 원이야. 괜찮아요, 본전이네. 아빠. 그래도 본전 찾을 수 있겠다. 내가 본전만 찾고 나가자 그러면은 프리저 세 마리 뽑으면 되거든. 오빠, 저도 프리저 카드 한번 볼래요. 저기 상자에 있단다. 아저씨. 음. 그냥 프리저 팔고 더하시지 그래요. 그래 그래. 프리저 어디 있어? 리아 프리저 어디다 어 프리저, 프리저. 아빠 음, 지금이면 시... 20대 맞을 거고 10대로 쓰시요 아빠의 프리저 갖고 오라고. 원래 20대였는데 아빠랑 저랑 나눠서 10대씩 맞기로 했는데 지금은 10대를 줄여서 5대 5대씩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프리저 어디있어 지금 제손 안에 있는데 그래 그래 리아야! 그 프리저 줘봐 아빠가 어?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 음... 빨리 빨리 빨리 느낌 왔다니까 음... 느낌이 왔어 느낌이 왔어 이거 중독이에요 아니 지금 청소그릇 살 돈이 없다고 이걸로 만드시겠다고요? 어어 <웃음> 50만 원 벌어줄게 진짜. 어, 어, 엄마. 안돼안돼안돼안돼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빨리 빨리. 벌어 괜찮습니다. 난 몰라요. <웃음> 이놈은. 자, 애들아 그러면 10만 원 받았으니까 다섯 번이다. 로켓담 부스터별로 가자. 한 개만 올리네요. 그래 로켓담 이걸로만 살게. 많이 샀다 그래도 기분 좋아. <웃음> 우와 나올 것 같아 나올 것 같아 나올 것 같아 아저씨 리아... 간절히 원하면 더안 나와요 그래 리아야 여기다가 호 불어봐 오 느껴 왔다 지금이다 아 역시 리아야 이거 사기 이거 사기죠 안 나오는 거죠 <웃음> 엄마 아하아 아! 잘 안나오시나 보다 엄마 아,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마지막 기회 제발 제발 나와주세요 엄마라 엄마 안나왔어 어떡해 어떡해 리아야 엄마 그럼 아저씨로 앱 때문에 쓰니까 하나 뽑아봐야 되겠다 딩들아 나 어떻게 나 오늘 30만 원다 잃어버렸는데 이거 어떡하지? 와이프한테 뭐라고 말하는 게 좋을까? 아, 쟁님 보세요. 엄마, 지금 기운을 아빠가... 빌어서 까봐야 된단 말이에요. 음. 핫! 와! 어 뉘! 뉘! 늪지 늪! 늪! 어디 봐. 지이 나왔어. 아, 거짓말 치지 마. 봐봐. 봐봐. 안 보여서 그래. 난쳐 봐. 늪지가 나왔다고 거짓말 치고 있네. 아니! <웃음> 와 미치다 미치 어나 여기에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 여보, 지금 청소기 사오라니까 여기서 뭐하고 있는거예요 엄마엄마 엄마, 이쪽으로 와봐요 엄마엄마엄마 이게 청소기예요 여기 안에 든게 종이 쪼가래? 제 미치 돌려주세요 어 그래 그래 여기 미치 축하한다 종이 근데 나한테 좀 빌려주면 안되겠니? 아. 쪼가리? 여보 이거 응? 여보 이거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어이어 어,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거 있네 이거 진짜 좋은 거라니까 어 여기 어어그어 어, 그, 어. 여보 여기 여보 닮은 거 있다 여기 이거 <웃음> <웃음> 어린다, <웃음> <웃음> 여보 <웃음> 어. 가고는 어. 돼 있겠지 어 아이 어, 리아 도망가 너 공범이잖아 안 돼, <웃음> 뿅, 구독, 뿅, 좋아요, <웃음> <웃음> 안녕.